<웃음> 오늘은 10월 27일이고, 카말론 만두 콘서트에 갈 거예요. 불려 <웃음> 이건 도라지청이에요 제가 기침한다고 엄마가 먹으라고 하셨어요 완전 채식을 하면 비타민 B12가 부족하니까 안된다라는 사람들인데 비타민 B12는 몸에서 엄청나게 극미량의 미량의 미량을 필요로 하고 간에 엄청나게 많이 저장이 될수 있고 김에 들어있대요. 아, 김하고 파래, 파레, 파래가 파래도 들어있어요. 비타민 B12. 자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의사 의자, 간이 의자를 가져와라는데 어떤 걸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콘서트는 당연히 스탠딩 아닌가요? 스탠딩이죠, 콘서트는. 방방 뛰면서. 하지만 토크 콘서트는 그냥 앉아서 음.. 어가지 그러면? 여기 들어있던 게 5g이래요 그러니까 한 3일치 비타민 B12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이게. 조미가 안된게더 좋다고 하는데 비타민 B12는 흡수가 문제라서 그렇지만 그 흡수도 동물성 식품을 과다하게 섭취하기 때문에 비타민 B12가 흡수가 잘안 되는 거래요. 원래 이 마지막 한 숟갈이 제일 맛있는 거잖아요. 응? 머리를 혼자 잘라볼 거예요. 엄청 짜릿게 잘라볼 거예요. 막그 뭐 이발기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도 약간 이발기 없어도 될것 같고 그래서 그냥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뭐죠좀한이 정도 잘라야 되나? 망하면 미용실 가서 삭발하죠 뭐. 이발기 가서 사서 쓱쓱해버리지 뭐 어떻게 되지? 그동안 공연할 때 머리를 이렇게 차량차량, 차량차량 흔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 영상을 올릴 것 같지만, 차량차량 흔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때문에 머리를 안 자르고 있었거든요. 오. 상당히 제가 좋아한, 원하는 그런 길이가 되어가고 있어요. 괜찮나? 이제 좀덜 삐죽삐죽한 가오 근데 이거 진짜 시간 오래 걸리네요 뚝딱이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이렇게 오래 걸릴 줄몰랐어 다음에 아 네, 여유있을 때. 하고. 굿굿! 늦었어요. 큰일 났어. 팀의 택시 김치라서 원래도못 찾는데 아 저도요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이거 하나 챙기고 가시고 네, 하나씩 남겨주세요 잘 보일 수 있게 분들 다 스친거죠 아 손톱이 없네 아 이런 열악한 사람이네 <웃음> <웃음> 반의 수고 <깨끗. 웃음> 네 하겠습니다 네, <웃음> 같이 춤추실 분 계실까요? 이건 아니다 일단 해볼요 혹시 같이 춤추실 분 계실까요? 백래씨 안맞는, 주체적 섹시 안하는 댄스팀 하고싶어요 <목소리> 가시는 길 조심히 가시고 들어가시고 또 뒷불이 즐기실 분들은 충분히 즐기고 또 조심히 돌아가시고 결도에 네. 네. 저희도 다음에 또 광주로 올릴 수 있겠죠? 있겠죠? 광주로 올릴 수 있겠죠? 네. 네. 네. 그때 다시 또 뵙는 것으로 하고요 네. 네. 또 네. 다른 데서도 또될수 있는 아, 건가요? 아 그럼요 그럼요 요 네네네 그러면 또당장게 인사를 받으면서 어? 그쵸 당장게 네, 인사를 드리니다 대단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마지막에 그 집단 셀카를 찍어요 핸드한 번은 다못 찍어 들어가지고 지금 저희는 여기 서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셀카 다른 줄돌려러가지고 여기 하야죠육 x x 조심히 가 어, 재밌었습니다 어? 잘가잘가 용... <웃음> 내가 먼저 내리니까 먼저 타 알아어 <잘했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러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고아요좋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 너무 너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무아아 그냥 당연히 다른 사람이 받겠지, 했어요. 너무 괜찮은 포스트잇도 너무 많이 나오고 너무 멋있는 야망을 일주일께 얘기해주신 분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아, 당연히 난안 되겠구나. 어, 그냥 마음을 놓자 처음부터 내거 아니었으니까. 아니, 두 분이 막 과반수를 어쩌고저쩌고 막 하시면서 뭔가 얘기하실 때도 그냥 아, 뭐 어차피 내거 아니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하시면서 갑자기 어, 혹시 춤추러 어쩌고 얘기하실 때 헐, 헐, 헐 헐 혹시 하실 때부터 헐헐 헐. 너무 좋아 포스트잇에 여러 개한 보람이 있네요 흐흐 진짜는 정산을 다 끝내놓고. 보내놔야 끝이 나는 거고 아 근데 진짜 정말 재밌었어요 아그래 진짜 <웃음> 아까 뒷풀이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아, 속으로는 진짜 되게 아 말로만이다 어떻게 서섭입니다 어, 강민진입니다 어떡하지 어, 와, 와 연예인이다 막이 생각을 하면서 그냥 너무 평온하게 음네 이거 그냥 번호 확인하고 그냥 네. 이름 확인하고 민증 네. 내고 그래서 자기 자리 가고 앞에 분께서 이제 돗자리를 <웃음> 빌려주셔가지고 앉았는데, 그거, 돗자리 이제 양옆으로 이게 지나가야 되니까 통로를. 그래서, 밟아도 돼요? 물어보네. 어, 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그냥 스텝을 <웃음> 대야듯이 근데 솔직히 너무 신기했고, <웃음> 아, 너무 소리 지르고 싶었고. <웃음> 좀 약간 팬심이 너무 복차, 복차 어르긴 했지만, 잘 참은 것 같아요. 빈손으로 테레테레 감것만으로 이미 너무 잘 잡았어요 말을 잘 들었어 저는 여기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어 보이나?